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번 관련해서 초반 세가지 정글 루틴에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선은 정법입니다. 레드를 챙기고 칼랄부리 늑대 네 번째에서 블루에서 강타를 사용하는 동선이 있고요 두번째 동선은 역법입니다 극대를 챙겨주고 블루를 패시브를 걸고 두꺼비까지 패시브를 걸고요 레드에서 강타를 사용하는 동선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카정 동선인데요 늑대의 패시브를 거시고 블루의 패시브를 걸고 상대의 레드에서 강타를 사용하는 동선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정법을 사용하고 언제 역법을 사용하고 혹은 언제 카정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법을 사용해서 어, 가는 경우에는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 블루를 챙겨서 아, 레드를 챙기고 시브를 걸고 블루에서 강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보스로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보스 시시기거나 이니시가 많은 대오나나. 뭐 수리시 어쨌든 초반에 저희 팀이 이니시를 걸수 있는 챔프가 있으면 이렇게 역법을 해서 동선을 보스로 잡아주는 동선을 잡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 정글은 위쪽으로 동선 잡기 때문에 탑이 위험하겠죠. 그러면 탑에게 일단 위험 신호를 보내고 보스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상대가 와드를 했습니다. 혹은 저희 블루에 와드를 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 위치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카정을 갈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위치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법 레드를 먼저 챙기고 칼날 룩대 그리고 블루까지 정상적으로 루틴을 잡아줍니다. 역법 역법은 언제 사용하냐? 저희 탑 유저가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하고 혹은 아이본이랑 잘 맞는 돌진 챔프가 있다든가 혹은 랭가 유저 아이본 부시와 굉장히 시너지가 좋은 챔프가 있다면 역법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역법을 선택하게 되면 블루를 패시브를 걸고 그리고 늑대에 패시브를 걸고 칼날까지 패시브를 걸고 마지막에 레드에서 강타를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어와서 걸어오게 되면 늑대가 다 열매가 익어져있고 패시브를 걷어주면 되고 블루까지 거두게 되면 바로 3렙이 성립이 됩니다. 3렙이 3렙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때 어, 탑을 가게 되면 상대는 2렙쯤이고 저희 팀과 상대는 2렙이고 아이버는 3렙이기 때문에 어, 정상적, 어, 좀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카정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카정은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번째, 어, 상대가 저희꺼를 먹고 있어요. 상대가 세네명이 들어와서 저희 레드를 챙기는 경우 이런 경우 가장 좀 힘든 경우죠 두번째는 상대가 정상적으로 상대의 블루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굳이 상대가 정상적으로 블루를 챙기고 두껍이나 늑대를 먹고 레드를 오는데 시간이 사실은 2분 뭐 30초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 전까지 저희가 미리 카정이 아, 가능하기 아, 때문에 굳이 저희가 카정이 어, 갈수 있는 상황인데 정상적인 불을 사용할 필요 는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늑대를 먼저 패시브를 보시고 두번째로 블루 세번째에서 제 상대의 레드에서 강타를 사용하시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가 레드가 없기 때문에 쉽게 다른 라인을 갱을 가기가 힘들거고 갱을 간다고 해도 굉장히 무리해서 갱을 가는 경우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버는 초반에 어, 총세가지 루트가 있는데 첫번째는 정법 정상적으로 레드를 먼저 패시블로 걸고 블루를 패시블로 거는 첫번째 동선이 있고요 두번째 동선은 역법 3대를 먼저 챙기고 블루를 패시블로 걸고 세번째 강탈은 레드에 사용하는 어, 동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카정을 가는 어, 동선입니다. 첫 번째 득대의 패시브를 설치하시고, 두 번째 블루의 패시브 설치하시고, 세 번째 상대의 레드의 패시브를 걸고 카타를 사용하는 동선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세 가지 동선만 먼저 알려드리고요. 다음 동선, 어,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번의 귀환하는 타이밍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